가족. 엄청 큰 수박을 이제 자르는 거야 이거 어떻게 자르는 거야 수박을? 아이고 어디서 배운 거야 이거는? 어디서 배우기다 알지 아빠가 하도 커가지고 알맹이만 딱 빼낼 거야 알맹이만? 그래 엄청나게 크다 왜 이렇게 커? 잘 익었다 야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게 좀 그러네 너무 커가지고 수박을 이렇게 깎아서 알맹이만 딱손째 빼낼거야 알맹이 원래는 딱 상가구, 사각으로 딱 자르면 되는데 응. 너무 커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아. <목소리도> 이이어이 <다시 먹어. 웃음> 어, 이렇게 해서 좋... 이래야지. 떡한 번에 먹기는 좋겠다. 먹기는 좋지. 가너로 가너로 있다? 아, 그래. 아, 와. <웃음> 아, 야, 미니와 닭나와, 나왔어알맹이나와 야, 미니와 나왔네 미니와 닭나 이제 미니와 닭나와, 야, 미니와 닭나와, 야, 미니와 닭나와, 야, 미니와 닭나와, 야, 아니와닭나아 야, 와닭 야, 아 아, <웃음> 근데 진짜 크다. 그, 그 요, 요, 요,에다가 딱, 이제, 나좀 있다 하고, 어? 요거부터 이제, 막 자르는 게 먹기 좋게. 어떻게 자르냐? 자, 봐봐. 딱, 이렇게. 이렇게 또, 또, 또, 또, 돌릴게 또, 그다음에 또, 또, 또, 봐 또, 또, 또, 음근 e n the door, 이 a n 이 m g o 하게 g to go. I'm going to go. i 원래 이 i n g 이게 이게 I'm 이게. 자자요 이렇게 렇게 빼내면 어떻게 되냐면은, 자요봐봐 요서 딱, 딱 잘랐잖아. 땅잎이 이렇게. 이만렇게한 아. 번만 딱 잘라, 면 이게 이렇게. 제 이렇게 냉장고에 다 시원하게 이렇게. 딱잎이 이렇게. 그러면. 여서 일단 힘내서 잡숴봐. <웃음> 이 동차나 엄마마기 <웃음> 어? 크다. 수박 나. 희한하게 갖다 잘라놓는다니까. 당 <웃음> 당리표. 아 이거. 응? 어, 수박 희한하게 만들어놔. 개판 오울 짠으로 해서 그러자 봐. 얘 국물 흘러는거 봐봐. 아우 세상에. 아 국물은 딱감면 되지. 개판 어분 전으로 해놔. 야이. 야 이거 그걸 이리하지 말고 이리하지 말고 하나씩. 좀 깔끔하게 좀 하고 해놓지 세상에. 야 수박. 나하고 음. 싹 정리해놔. 그래. 아우 세상에.